국회에서 여와 야로 나뉘어 방송사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서로 욕설까지 주고받던 의원들이 카메라만 꺼지면 서로 어깨동무하고 여의도 어느 선술집에 모여서 술판을 벌인다더니 당신들이 바로 그 쓰레기. 두려움과 공포는 지금 민주당과 운동권 정부를 움직이는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부끄러움을 뛰어넘고 모든 체면을 내려놓게 하고 모든 안면을 몰수하며 인간적 연민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일체를 거짓의 쓰레기 하치장에 파묻고도 남을 만큼이나 사악한 동력인지도 모릅니다. 황혼에 다다른 정권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는 정권교체기 동안 이렇게나 거대한 반항, 이렇게도 엄청난 혼란, 이리도 국민의 염망과는 동떨어진 일들을 쫓기듯 처지른 경우는 우리나라 정권교체의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내부는 물론 대법원 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많은 학회들과 민간단체들의 이르기까지 일관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중지안을 제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인데 그 중재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기존에 유지키로 했던 6대 범죄 수사권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 이 6가지인데 중재안은 이들 중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이 원한대로 4개월 이내에, 4개월 이내에 이관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혹시 이두 가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라도 검찰에서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검찰에서 이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쌍수들을 환영할까요? 다음 얘기를 들어보시면 상황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두 가지 수사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마저도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을 만들 예정인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이두 가지 수사권마저도 모두 넘기기로 되어 있다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모로가나 도로가나 도착지는 검수완박인 것입니다. 조산모사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지안이 기존 검수완박에 비해서 변한 것이 있습니까?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원안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다름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중재한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지 물어보고 싶은 분또 어디 계십니까 아마도 저뿐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반대하더니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처럼 슬그머니 검수한박을 받아주었다는 것인데 게다가 검수한박의 원한이 단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로 조지하겠다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조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면 그동안 연기했던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성접대 문제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준석 대표랑 혹시 권성동 의원이 무슨 이면 합의라도 한 것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낯짝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김호수 총장은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하자마자 다시 사표를 던졌습니다. 전국의 고검장급 7명도 일괄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도 이처럼 검찰 지휘부가 한나라 한시에 사표를 던질 만큼 격렬한 항의를 표시한 사태는 검찰의 역사상 아니 우리나라 공직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사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치환의 시사이 달을 아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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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델은 어쩌면 중국 공안제도와 상당히 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의 목표라도 되는 것이 아닌지 이번 조정안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겠습니다 첫째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견제수단이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외압에 의해서 소극적 수사를 할 경우 과거에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이 가능했지만 검수한박의 시대에는 경찰에 대한 견제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로지 권력을 가진 자만이 경찰의 인사권을 가진 자만이 경찰에 영향을 주는 그야말로 중국의 공안과 유사한 경찰 만능 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대통령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를 할수 있었던 것이 현재의 검찰제도인데 앞으로는 권력자가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가 불가능한 권력 만능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형 범죄라도 권력의 뒤에 숨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최소 30년쯤은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거 눈뜨고 보고 싶으신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입니다. 공직자의 직권남행에 관한 수사도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한시적으로 앞으로 4개월 동안만은 뇌물수수와 같은 범죄는 수사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같은 직무상의 범죄는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서도 검찰이 손을 떼야 합니다. 청와대 문재인이 만세를 부르는 소리가 환청처럼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의 귀에도 지금 저 소리가 들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선거범죄에 관한 수사도 검찰은 손을 떼야 합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고 법리적용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선거사범의 범죄를 입증할 법리에 관해서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검사입니까? 경찰입니까?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고 인사권을 쥔 사람의 유혹에 휘둘리고 뇌물에 휘둘릴 가능성에 누가 더 취약하겠습니까? 검사입니까? 경찰입니까? 사1로 선거사범들이 만세 만만세를 부르는 저 소리가 들리십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될텐데 문재인이 지금 축하주를 돌리면서 술잔 부딪히는 저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안수사를 할수 있다는 내용의 경우에도 엄청난 독소주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 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는 조항 이 포함된 부분이 지적되는데 예를 들어 경찰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원래 경찰이 수사하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면 아무리 명백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더라도 검찰이 그것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범죄를 보고도 무두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항 외에 다른 내용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이제부터 경찰의 하부조직이라도 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모든 공직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발벗고 편히 잘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제 누구 좋으라고 이 법을 만든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중국 공안이 범죄를 억지로 만들어 사람을 쳐넣기도 하고 무마시켜주기도 하는 공안 천국의 시대. 이것이 검수한박이 우리 국민에게 펼쳐줄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중국을 쏙 빼닮은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인 것입니다. 암담하기만 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당이, 우리가 지지했던 국민의힘당이 저 검수한박 법안에 합의했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상황을 잊기 위해서 술도 잘 못하는 제가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하고 싶을 정도로 그 충격의 크기와 무게감이 저의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입니다. 국회의원은 자기들끼리 한 편이라더니 기득권은 기득권끼리 한패거리라더니 국회에서 여와 야로 나뉘어 방송사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서로 욕설까지 주고받던 의원들이 카메라만 꺼지면 서로 어깨동무하고 여의도 어느 선술집에 모여서 술판을 버린다더니 당신들이 바로 그 쓰레기였던 거였네 결론입니다. 검수한박의 여야 합의는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문은 황혼의 권력에게는 과거의 죄를 묻어주고 앞으로 등장할 미래의 권력에게는 혹시 앞으로 저지를 죄에 대한 방어권을 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믿고 싶지 않은 처참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순수한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순진하게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믿은 우리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정치가 정치꾼들의 분탕질이 잘못입니까 민주당 저인간들은 검수안박하라고 냅두고 국민의힘은 있는 힘껏 반대하고 항의하고 농성하고 데모하고 그러다가 민주당이 힘으로 검수안박을 밀어붙여서 국회를 통과시키면 그것으로 6일 지방선거를 저인간들의 무덤으로 만들었어야지 도대체가 무슨 미친 짓들을 하는 것입니까 국권완박 국회의원들의 권한이나 특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국권완박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해야만 할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만행 중에 이런 만행은 제짭지 않은 인생에 처음 봅니다. 검수완박 합의해준 권성동씨 이준석씨 국민의힘 지도부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어디에 마음을 두라는 말입니까 이 와중에 한가지 작은 희망을 보았 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는 이렇게 발표문을 냈더군요. 검수함박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 이미 2020년 검찰 수사권 개정으로 도 서민보호와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새롭게 검수함박이 추가 입법될 경우 문제점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아직 정식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압박을 해치고 나가야 할 입장에 있는 법무장관 지명자로서 표현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느낌이 곳곳에 배어 있지만 첫째 함동은 법무장관 지명자가 국회 인사가 아니고 정부측의 인사인 점 둘째 정부측 의 인사들 중 유일하게 검수 안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 적으로 표시한 점 셋째 윤석열 당선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 점 이상 세가지 관점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곧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며 한동훈의 입을 빌려서 윤석열 당선인이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쩌면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의중과 상관없이 국회의원들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이참에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착한 권력이란 드물다는 것이 만고 진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안에 서명한 권성동과 국힘당 지도부의 의사는 국힘당 내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모두가 공감한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의 목소리가 국민의힘당 내 다른 의원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우리 국민은 검수한박 명백히 반대합니다. 검수한박의 수혜자는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여와 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뒤가 구린 권력자들이고 그 피해자 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될 것입니다. 권력을 통제할 마지막 수단 유일한 수단인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한다면 이것은 중국 공산당 국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 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는 것에 공범 이된 자들은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권완박운동. 국회의 특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운동을 목격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